아 남시거든, 잠깐만요 어, 꽃게. 음, 이거 잡으니까. 유, 짜잔. 아빠 이 무슨 꽃게예요? 네, 어? 무슨 꽃게입니까 이거? 어? <웃음> 이야. 무슨 꽃게인가 장꽃게지. 어어, <웃음> 장꽃 장꽃게 아루쿠지하네와 대박 대에 대박 이